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썼었는데 옆집 사장님 걸 보고 제가 올해 쓴 것입니다 아. 배추 작황이 제 거하고 쓴 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차이가 확 틀리지 게 눈으로 튀어나오게 보여요 대추는 이렇게 좋아요 우와. 배추는. 아, 그만해, 배추. 예. 네. 보통 그 모든 작물이, 이식작물들이 심어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야 그 착근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침지하면 거짓말처럼 3일이면 착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한 일주일 정도 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전북 순창군의 한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이 배추농사는 기후변화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이 배추밭은 아주 지금 상태가 좋은데 과연 기후변화를 어떻게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배추를 만들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온도 차이가 낮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거의 막 14도 차이가 났어요. 아... 그 날씨 차가 많이 나니까 배추가 안 좋아요? 네, 밤 기온이 따서야 이게 작황이 배추들이 활착이 좋은데 밤 기온은 차고 낮 기온은 뜨겁다 보니까 배추가 좀 작황이 안 좋은 편이죠, 그래? 아... 그 다른 주변의 배추들은 지금 상태가 아직 안 좋다. 네. 근데 여기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럼 비법이 없니까 여기만 좋은 비법이? 여구 빗볕은 그 처음에 이식할 적에 좋은 약품을 써서 그렇습니다. 아, 좋은 약제들 네. 뭐 어떤 거 쓰셨어요? 그, 아구도하고 네. 아트플랜하고, 네. 루엔스하고, 베리마크를 심기 전에 모판에서 침지를 해가지고 이게 식재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방법을 쓰신 거죠? 네. 거구나. 근데 다른 지역은 이 약을 쓰질 않, 않아요. 아... 그 차이점이 많죠. 이거 언제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 3월달에 침전그 배추 심기 전에 모판에서 그 달아에다 담궈가지고 빼서 이거 심은 거예요. 제가 올해, 올해 지금 처음으로 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못 믿어서 제가 안 썼어요. 비싸고. 그러니까 올해 비싸도 이걸 한번 써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품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쓰셨을 때하고 안 쓰셨을 때하고? 안 썼을 때는 이게 활착이 늦어요. 이게 쓰기 나면은 이게 이게 물이 활짝이 좋다 보니까 이게 활짝이 팍 올라옵니다. 아쿠도는 뭐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침지할 때는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넣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20리터에 13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메디버트네 아트플랜 뿌리옥병이라든지 이제 예방차원에서 아트플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이 조금 줄 때마다 한 통씩 한 통씩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뭐 불필요한 약이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베리마크, 어 나방 종류랑 벼룩기벌레랑 이렇게 달가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베리마크를 침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는 그 충에 대한 걱정을 좀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뿌리 발근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활착 잘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보호하기 위해서 루엔스랑 아쿠도 그 다음 뿌리 호병이라든지 균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아트플랜이라는 약을 또 조금 썼고요 그 아쿠도 아트플랜 누엔스 베리마크를 같이 통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모파를 담궈가지고 빼가지고 갖다 심은거죠 심은 어, 정식할 때만? 네그 뒤로는 뭐안 쓰셨어요? 이제 일반 좀 좋은 살충제는 한 번씩 쓰죠 그 아쿠도하고 네. 아트플랜하고 루엔스하고 토리치하고 혼합을 해서 두번연면삽 해줬죠 아, 그걸 해주신 이유가? 근데 벌레가 후딱 안 끌고 작황이 좋아지니까 쓰는 거예요 음, 그 토리치가 벌레를 잘 잡나요? 네 아, 그건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거를 3월 한 10일? 10일 정도 썼죠. 그때 한 번만? 두 번. 간격은? 간격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 했죠. 한번 치고 나니까 그 뒤로 네. 어. 예를 들어서 벌레가 일주일이면 온다고 봤을 때에 토리치를 쓰면은 한 열흘 이상 가죠. 음. 굉장히 약효 기간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엽들이 이렇게 노래진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사장님? 아이 이유가 음. 이게 배수가 잘안된 쪽이 네. 이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네. 이게 또 수확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건립이 생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많이 생기면 수확 시기가 늦, 늦어졌다는 그, 그거거든요. 결과가. 그럼 이게 많으면 생육도 늦어지고 네, 잘하는 그렇죠. 것도 많이 안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일정 부분 이게 생겼는데 네. 생육은 잘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뭐 원인이 어떤 뭐 해결책 있으셨나요? 예, 예. 이게 아트플랜, 렌스하고 네. 이거 연면시비를 해주면은 네. 이게 좀 없어져요. 아, 없어지고 예. 생존 그대로 따라가지고. 예, 예. 그럼 이거 한번 이게 이렇게 지금 갈반된 것들 네. 뽑았으면 볼수 있을까요, 장님? 예, 예, 뽑아서 볼수 있죠. 네, 한 뽑아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 이, 이, 이거로 하면 될것 같은데. 뿌리가 고생을 많이 했네 보니까 진짜. 네. 지금 뿌리옥병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 뿌리옥병 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어그 안에 이거 파 보면 되겠네. 지금 뿌리 끊어진 거 어떻게 됐나? 네, 뿌리가 끊어진 거. 것 같아. 요게요 네. 뿌리는 많이 붙었는데. 네. 뿌리가 많네. 네, 네. 많아요. 나무를 봐볼게요. 뿌리옥병이 문제가 있었나? 뿌리옥병은 없고만요. 이거 없어요, 없어. 뿌리옥병은 없어요. 네. 벌써 뽑으면 뿌리옥병은 다닥다닥 붙어요. 네, 뿌리옥병은 <웃음> 없어요. 뿌리 건 아니네. 어, 네, 뿌리가 다 끊어진 거고 배추는 이렇게 좋아요. 와, 배추는 깔끔하네 아, 배추. 네. 이 친구는 작년에 안 했어요. 솔직히 내가. <웃음> 안 했는데 그 옆에 하시는 분 보고 올해는 따라했는데 소간 초기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아쿠도, 아트플랜, 루엔스, 거기다가 살충제, 현존하는 최고 살충제죠. 베리마크에서 네 가지를 침지를 했죠. 음, 침지를 하면 일단 뿌리 발달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아트플랜이 살균작용을 해주는 미생물이어서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 300리터에 그 루이에서 2리터 한 병. 아쿠도 100ml 한 병, 아트플랜 100ml 한 병, 베류마크 250ml 한 병, 요렇게 해갖고 침제를 합니다. 아, 그게 지금 권장량이요? 예, 저희가 그 권장해드리는 권장량입니다. 보통 그 모든 작물이, 이식작물들이 심어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야그 착근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침제하면 거짓말처럼 3일이면 착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한 일주일 정도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 일단 그 가격적인 면이 조금 따로는 오그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은 초기 침지 방법을 이러면 하고 나시면 내년부터는 뭐 저희가 하지 마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아, 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올해? 예. <웃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웃음> 왜 무조건 써야 됩니까? <웃음> 식욕이 크는 자체가 틀립니다. 아... 제가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썼었는데, 옆집 사장님 걸 보고 제가 올해 쓴 것입니다. 아... 배추 작황이 제 거하고 쓴 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차이가 확 틀리지. 이게 눈으로 튀어나오게 보여요. 아, 옆집 사장님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예, 겠다 e r e we go!